기사회생, 일어날기, 죽을사, 돌아올회, 목숨생, 죽음에 다다른 환자를 살리는 것, 또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는 뜻으로도 쓰인다. 춘추시대 월나라가 오왕 함녀에게 부상을 입혔음에도 그 아들 부차가 이를 용서하고 자기가 승리했을 때 은혜를 베풀자 월왕 구천이 말했다. 군왕의 은혜는 월이 죽은 사람을 일으켜 백골에 살을 붙인 것과 같습니다. 소인은 감히 하늘의 재앙을 잊지 못하고 대왕의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부차가 구천에게 말했다. 과인은 그대의 죄를 용서하고 돌려보내니 앞으로도 오나라 은혜를 잊지 마시오. 월왕이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대왕께서 이 외롭고 공공한 신하를 불쌍히 생각하여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니 장차 자손 대대로 오나라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에서 하늘이 신이 마음을 굽어보고 계십니다. 만약 신이 오나라를 배반한다면 하늘이 돕지 않을 것입니다. 부차는 흐뭇했다. 본디 군사는 한번 말한 것을 실행하는 법이오. 그대는 고국에 돌아가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시오. 구천은 두번 절하고 엎드려 울었다. 차마 정든 오나라를 떠나기 싫다는 듯이. 오왕 부차는 월왕 구천을 붙들어 일으키고 신이 수레에 태워졌다. 드디어 월왕 구천 일행을 태운 수레는 남쪽으로 떠나갔다.